자 색채 미술심리 분석법에서 자 색채 미술심리 분석법도 또한 우리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해석법을 한그이보자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자 이거는 색채 미술심리로 분석한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뭘까 그냥 단순하게 니 그림 그리봐 이래갖고 할까? 아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테스트 하나? 뭐 <웃음> 말하는 거, 아 그냥 막야 얘들아 오늘은 그림 한거그리 보자 이할까애기들의 심리를 분석할 때는. 이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가장 상담하기 첫 번째 요건이 뭐일까? 명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에? 명제도 없이 우리는 그림 그리 배날 그리봐야 뭐 하나. 자, 이 명제 설정은 우리가. 우리가 내면 심리를 분석하든, 운세를 분석하든, 섭성심리를 분석하든, 숫자연산법을 하든, 타로카드를 하든 모든 심리 테스트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뭐 심리 도구 한개갖다 해봐라 이거는 뭐다 이거 하면 뭐다 이거는 논리가 안 되는 거야 그사람 생각은 없는 거한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지 이지대로 그 세석하면 되겠나? 그지? 그래서 모든 것은 인명제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야 자 얘가 지금 우리가 공부를 공부를 잘하기 위한 테스트를 해볼까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까 얘가 산만성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 해볼까 얘가 거북감이 어떻게 반항심이 어떻는지 테스트 해볼까 이런 명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인데 그림 그리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죠 그러면 이 심리 이, 테스트 하는 때는 색채 심리 할 때는 애기들인데 딱 사전 계획을 시켜야 돼요. 미리 이 명제 설정은 아기들은 자기가 스스로 명제 설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데 있다. 어른들은 자 네가 어떤 명제를 갖고 네 고민이 뭔지 한번 클리 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하지만은 아기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기들의 색채 미술 심리 테스트는. 이것들은 우리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애기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반항심을 하게 되게 되면, 네는 엄마인데 어떻게 반항을 하고, 네는 어떤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전 교육을 먼저 시켜야 돼. 그러면 애기들이 머리는 어떡하? 야, 내가 엄마인데 뭐 시비도 보고, 뭐 쪼르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머릿속에 오늘의 그 그림을 그릴 걸 연상을 하게 돼 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전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공부를 공부하고 공부를 갖다가 공부를 잘할 것인가 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테스트해 보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가 됐고 IQ는 누가 높았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떻고 이 사례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우리는 명제를 딱 놓고 우리가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한 들어 보자 이 사전교육이라 는데 사전교육의 1단계는 어떻게 사전교육의 1단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현재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어? 아, 가상 명제를 명제에 만사 명제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는 거다 가상 명제를 내가 오늘은 이 아이들을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상 명제를 설정해놔 놓고 이 아이들은 사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전 교육에는 다양한 사례를 우리는 풀어줘야 돼. 자 예를 들면 공부를 한다게 되면 공부를 아주 못해 갖고 성공한 사람, 공부를 아주 잘해 갖고 성공한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 초기에 열심히 그 성공한 사람. 아니면 말년으로 가서 응? 성공한 사람 이런 사례들을 다양하게 설정을 해놔 놓고 사전 교육을 해놔 놓고 이제 명제를 설정하게 되는 거야 이. 사전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는. 네세요. 사전 교육을 해야지 애기들은 아무 감각 없는데 이 백날 꾸리꾸리 봐야 무슨 소용이겠나. 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공부와 관련되어 있으면 공부에 대한 사전 교육. 노는 거와 관련돼서 노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네 꾸, 꿈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꿈에 대해서 자기가 설정의 목표를 달성해 사람들의 노력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가감하게 토출시켜줄 을수 있는 사전교육이 필요해요 애기들에 맞춰서 어른들 같이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응? 연예인이 꿈이다 이렇게 되는 아들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쪽으로 잘해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 연습을 미리 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지 공부 잘하는 것은 대학교에 무슨 과를 대해지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이런 것을 언제까지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건사전교육 계획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애기들인데 이런 거죠 애기들은 이런 명제는 실질적인 명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지 야가 공부를 잘할 것인가 반항금이 있으니 어떻게 감성이 치우쳐져 있는가 말을 안 듣는가 어떻게 우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테스트 할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림만 그려갖고는 아무 답이 없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명제가 설정되게 되면 우리는 논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처음에 뭘 했어요? 색채 미술은 어린이들하고 가정하고 우리는 중학교 이하라고 생각하자. 분별력이 좀 없는 애들. 자기가 스스로 가식이든 거짓말이든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 심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이런 아이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는 우리는 남잔지 여잔지 이런 것도 있겠지. 그렇죠 이런 것이 돼. 자 그러면 이런 아이가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는 풀어야 될게 뭘까? 이런 아이는 어떻게? 우리가 운세하고는 조금 다르겠지 달키님이, 그렇 운세는 생겨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죠? 지금 문제라는 것은 지금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애기들은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 자, 이런 아이다. 이런 특성을 심리적으로 우리 고민해보자. 이런 특성의 아이는 우리는 어떻게? 난조의 색상적인 것이 우리가 도입되게 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안 나왔는데 우리는 책의 특성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 책의 특성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 심리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뭐가 가장 필요할까? 무슨 도구? 그림을으고는 크레파스만 있으면 되지 묵함이 있든지 크레파스가 있는지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종이다 종이 도화지 도화지 에이? 자 도화지를 선택하는데 이제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홉 장의 이런 색상의 도화지가 필요하다 그림을 그리는 종이다 그지? 도화지가 필요한 거야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아이가 아홉 개의 색상 중에서 자 이것도 하려면 내가 또그 <웃음> 뒤는 내 이제 심도 있는 거는 내가 뭐안 안, 안, 안, 한다 자 간단하게 만한다자 색상의 선택은 아홉 가지 특성이 있다 자이 상태는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일단 그려면 그래파스는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색상은 우리는 항상 할 때는 아홉 가지 도화지를 비치하는 거예요. 색상별로, 색상별로 아홉 가지도 이 속에는 지금은 아기의 심리 상태가 담겨져 있는 이런 아이가 이런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안정도 있고 불안정도 있고 지금 뭐 도전도 있고 반박도 있고 이런 심리들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풀어내는 거야. 자 아홉 장에 하나 놓고이 아이가 어떤 도화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갖고 벌써 다 안다는 소리다 선택하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이런 아이가 갖고 했으면 우리는 뭐 했어요? 숫자가 뭐 갖고 하면 되겠나? 6번. 그럼 6번 이거는 우리는 2번이잖아 그지? 이건 타고난 정의니까 이런 도화지를 딱 선택을 하는 거야 이런 도화지 위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 자, 이런 도화지 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우리 해석을 이제, 이제부터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화지 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풀어보자. 처음에 우리는 도화지의 색상이 있을 것이고, 바탕 색상, 그지?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하나는 뭘까? 하나는 글자요, 하나는 그림이다 자지금 우리는 두 번째는 그림 속에는 하나는 글자 유형이고 하나는 그림 유형을 그리게 하게 됩니다 예되죠 예, 예. 글자를 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글자를 안 적게 되면 그림 유형만 갖고 우리가 처리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이 도화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색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탕색을 어떤 색으로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 있다. 바탕색. 도화지 위에 이 바탕색을 우리는 결정하는 거다 도화지 위에서 바탕색을 결정하는 거야. 자, 네 번째.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의 색상이 중요하다. 그림. 어떤 집을 그리든, 배를 그리든, 뭘 그리든 다 그릴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은 그림색이다. 그림의 색상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림의 색상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 그림의 내용. 그림의 내용은 그림, 그림 색상하고, 바탕색하고 다 그리는데. 그렇지. 그림 내용도 있지. 그지? 근데 무엇을 그렸을까? 그지? 그 그림 내용하고 너무 황당하고, 무엇을 그렸을까? 이게 그림, 그림 주 내용이다. 주. 주 내용. 그렇게 몇 채? 우리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물체다. 이거 내용보다는 물체, 그림에 들어가 있는 물체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어떤 때는 아버지도 그릴 수도 있고 엄마도 그릴 수도 있고 어른들도 그릴 수도 있고 친구도 그릴 수도 있고 그죠. 집도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릴 수가 있겠지. 자 여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 여섯번째는 뭐가 있을까 여기 있잖아 응? 여기 여기 있네 자이 물체가 있다면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도화지 색상이 있고 글자와 유통의 이런 그림의 종류가 있고 유행이 있고 그 그림의 일반 도화지에 백그라운드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그림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욕구석을 그릴 수 있다. 자기가 어떤 물질을 그리갖고 우리가 했다. 자, 그 뒤에, 그 뒤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애기들은 그림을 그리다 보게 되게 되면 주 물체가 있다 하면 항상 서버 물체가 있다. 작은 물체들이 있다. 상대적인 거. 자 이것이 우리는 반응물체라는 거죠. 반응물체. 한계만 그려있으면 이것은 절대 평가하지 마라. 상대적으로 비교평가를 하지 마라. 한계가 있고 짠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상대적인 상대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는 푸는 거예요. 자, 애기들은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풀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화지에 이런 것을 우리는 그렸다. 그 위에 우리는 색상이 있지. 자, 3번부터 한번 보자. 천지 조화론에 보게 되면 주요 글자가 있다. 자, 그러면 주요 그림이 있다. 이게 색상이에요, 전부 다. 주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계 운기론은 우리는 심리 욕구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 나는 밑에 바탕 화면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요소를 우리는 그리게 되는 특정 요소 요것이 우리는 요구하는 7번이라는 거죠 7번 특정 요소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가지 유형을 우리는, 사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제? 이게 사가 뭐니까요 심리 욕구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사가. 그럼 여기서 사에 해당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계열일까? 우리 핵심이. 자, 여기서 도화지는 선택했고, 그제? 그 다음에 특성은 어떻게 우리가 그림의 우리는 색상을 규정한 거예요. 그림의 색상, 주요 그림의 색상, 이것이 일곱 가지 색상을 주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서 우리는 바탕에 어떤 개념으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풀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경계라고 하나 경계. 자 이것이 우리는 사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이 바탕색을 밑에 어떤 베이스로 깔고 우리는 풀 것인가를 우리 푸는 거야 그렇게 일반 그림은 그리고 그림에는 빨간색 뭐 사과도 빨간색 이렇게 그리는데 바탕에 이렇게 막 그린다 이 말이야 바탕에 그리는 것을 우리는 이거 경계라고 한다 자 경계에는 경계를 지나게 되면 이 영역 속에서, 자기가 처해진 영역 속에서 우리는 다섯 개의 색상이 우리는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심리작용에 의한 표출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안 남았나? 2, 4, 5, 6, 7, 8하고, 8하고 3밖에 없다. 그제?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8하고 3 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심리작용의 경계가 있고 여기서 물체가 무엇을 그려야 될 것인가 자이 물체 속에 우리는 욕구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이 물체 속에 우리는 물체 물체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욕구라는 것이 인간의 내면 욕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내면 욕구가 자, 내면 욕구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에 가장 3번은 이것을 우리는 3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을 간략하게 구분하는 것. 글자를 선택하는 것은 글자를 선택하는 애기들이 아주 간단하다. 최종 글자를 선택하는 것은 신종이 있으면 검은 개통으로 많이 찍고 검은 데 있으면 흰 글을 많이 찍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잡동 상위를주는다 그래서 세계의 식상이다. 그렇게 이거는 선택상이다. 선택. 자기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희망이 걸려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해결을 하나 보자. 이. 자, 이 이런 아이는 우리가, 이런 아이는 우리는 선택사항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내면 우리가 심리, 이런 심리를 갖고, 이런 사고를 갖고, 이런 유행의 아이가, 이거는 우리는 저 뭐고, 내면 심리 갖고 풀어야 된는데 자, 도화지를, 이런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지금은 지, 두뇌는 이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이 우리는 아까 저기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갖고 이것의 색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거와 이것의 색상은 뭘까? 하나는 색이고 하나는 물질이다. 예, 들체 팔은 이 물체를 모양이고 물체의 모양이고, 그러면 배 배가 되든 집이 되든 뭐 이런 거지 공장이 되든 학교가 되든 이런 물체의 모양이고 이것은 어떻게 이것의 색상이다, 색상 주요 물체를 그렸던 이 색상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지금 우리는 이것이 4개의 경계라고 했다 그지?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뭐, 했습니까? 바탕색을 선택한다 했죠 그지? 이건 바탕색이다 사람. 그러니까 종이색이 아니라 바탕에 전반적으로 까는 거 에? 전반적으로 까는 바탕색을 이루는 거고 이 심리작용은 우리는 다섯 개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색상이 처음부터 어떻게, 색상의 종류는 우리는 아홉 가지가 색상이 있다. 이것이 우리는 조합을 해가면서 풀어가는 거야. 조합을 해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색의 근본이 필요하겠지, 그제? 우리는 이거 이, 이전에 이 색이 담고 있는 이유와 원리가 필요하겠지, 그제? 뭐, 대답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나? 조금 아 이거는 나중에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거다 이, 이. 4번의 종이 응. 선택 응. 그 경계가 응. 이 경계는 자기의 영역이다 영역 에이? 자기의 심리상태의 영역 심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심리상태의 영역이다 그렇게 내가 무슨 것을 깔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 내가 카피를 해주려는데 저번에 컴퓨터 핸드폰에 잘려 나가보는 바람에 내가 카피를 못 해주겠다 찍어난 것을 주려고 했는데 자그러면 우리는 심리작용하게 되면 다섯 개의 색상이다 이 다섯 개의 색상은 우리는 어디서 넣었을까 응. 응? 오행에서 어때? 대 오행에는 우리는 다섯 가지 색상이 있다고 그랬대 자그 다음에 여기개 8개, 여덟 개의 색상이 있는데 이거는 색상을 넘어서 이것을 모양을 하는 거야 모양. 이거 렇게 해서 이거는 색상이 없다는 거다. 색을 기준을 안 한다. 이거는 모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색을 기준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다음에 이것은 희망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범용적인, 우리는 원색과 원색 아닌 거. 흰색과 흔색 아니고 색상을 요구하는 거이세 가지만 갖고 하는 거야 흑백 논리와 혼합색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을 색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팔만 없다는 거다 팔만 팔은 색상이 색이 없다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색의 색의 정리를 우리는 한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색상 색의 종류를 우리는 풀어야 되겠죠. 그지 색이 어떤 방법으로 명분을 이어져 있을까?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 풀어 보자. 내가 저번에 날려 버려 가지고 안 했는데 이거는 내가 찍어 갖고 가 가지고 나중에 내가 정리를 해 정리를 해 갖고 보내 줄게요. 다 날라 버려 갖고 내가 못 했다. 인쇄를 못 했다.